즐겨 부르시던 아이유 내 손을 잡아 노래 한 소절 해주세요. 두 소절이면 사랑합니다. 세 소절이면 절 가지세요. <웃음> 그게 노래가 너무 높아서 그냥 가성으로 불러야겠다. 느낌이 오잖아, 떨리고 있잖아.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? 내 마음을 말해봐. 단초 비 오지 마. 지금 내 손을 잡아. <웃음> 아왜 맨날 이 끝이잖아. 지금 지내 손을 잡아. 느낌이 오잖아.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? 내 마음을 말해봐. 딴청 비우지 말란 야. 힘내다. 우후. 오케이.